그래도 뭔가 해야되려면 구강내장치라는걸 하죠 구항내장치에 올리는 아래쪽으 앞으로 당겨져서 뒤쪽 공간을 열어주는 거.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올리기 구두를 열어주는 거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<목소리> 희망증클리닉에서 사이트에서 따온 건데요 음... <웃음> 오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문제가 있을 때 혁신이 혁신이 <웃음> 일어나잖아요. 저희가 첫 번째 도전한 게 구황장치는 단순코골이 가벼운 무호흡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증 무호흡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상 수험을 했습니다. 경증이면요. 이 요, 요 라인 이건, 이건 다 중증 다 벗어나는 거, 아주 심각한 상태였요 이런 고객, 이 환자들 대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그거는 거의 혁명적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, 어떻게 보면 구강장치니까 치과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, 이비인후과에서 임상을 했단 말이에요.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이 초골하고 주장하고, 구강장치는 그런 그냥 보조기로 추급을 했는데, 우리가 우리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<웃음>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임상 기준을 들이대고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4억 5천이나 들여갔고 <웃음>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놀랬죠 임상시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인상시험을 해서 이 결과를 낸 사례가 없습니다. 아직까지. 음. <목소리>